이게 뭐야? 이거 뭐 거미줄인가봐 테리야 거미가 한번 대봐 거, 거미처럼 매달려봐 이렇게 잡고 무서워? 이거 뭐야? 어? 그냥 올라가는거야 매달리지 는가응 여기에 잡아야지 응. <웃음> 다시 한번 매달려봐 너무 귀여워 테리야 다시 한번 매달려봐 혜리야 우와 오빠 중이다 혜리 <웃음> 혜리 저번에 그랬지 응. 어떤 오빠 지나가니까 우와 남자 멋있다 이랬잖아 <웃음> <응>. <웃음> 기억나? 아니 기억 안 나? 아니 일곱은 지금 하고 있어? 응. 인형 봐봐 인형 인형 봐보라고 안 보여 네, 귀엽지 난너아니래 근데 이. 이 친구 화나면. 응. 표정이 바뀌어.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? 뭐야. 귀엽지? 응. 아.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웃음> 아, 안무섭겠아 <웃음> 어? 그럼 내가 친구 해줄게 고 잠깐 누 화내서 그래. 화나면 원래 다 무서워해 그런거야? 사자도 그렇고 사자도 화나면 무섭지 화 안나면? 화나면? 화 안나면 안 무서워? 어, 화 안나면 귀여워지지 사자가 왜? 응? 나 그렇게 생각해 나는 화나면 귀여워져 자자 엄마는 화나면? 엄마는 화나면? 그래도 예뻐 <웃음> 언니 기구하지마 이거 깨물은 거래예뻐도 부족한 거두 개만 있잖아 맨날 안놀르고놀면 되잖아 속상해하는 것좀봐 s o 가 n d Sound. Sound. s o u 어디 물었어 어디 물었어 <웃음> <어디>, 여기 물었죠물 <웃음> 물고 했죠? 척하면서 돌 여기 뭐였죠? 어 여기 물었어어 어? 뭘 했죠? 여아니 했죠? 아기뭘 했죠? 여아뭘 했죠? 여이뭘 했죠? 여기 아 했죠? 여기 뭘 했죠? 여기 뭘 했죠? 나기뭘 했죠? 여기 뭘 했죠? 哼始哼哼哼哼哼 <laughs> <laughs>